여기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 느낌. 아안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돼.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일단 여기서 엔진을 켰어요. 그리고 내려와. 나왔습니다. 됐어. 이쪽으로 오시면 아떼 아떼 아떼 아아 왼쪽 이마 진짜 엄청 따갑네 진짜 어 아니 이 사람들이 어 안전 경고등도 없이 이런 건 나쁜 사람들 어? 어이빠 안에 환풍구가 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가 빠져 환풍구 설마 여기로 <웃음> 아니 이걸 어떻게 찾으라고?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진짜 이 사면을 다검사 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 이러고 에일리언이 게임 주제인데 이게 뭔가 <웃음> 아! 아! 아! 아! 퍼즐 게임 같은 느낌? 아우 마이 갓 설마 밑에 이거 사람들 아니겠죠? 여기 뭔가 있는데 절대로 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게임 저장 포인트 눈앞에 이제 뭔가 큰거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집중 해주세요 마이 갓세야 반갑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애니바디 대열 여긴가? 설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천천히 뒤로 돌아 따라와 어, 목소리 뭔가 트레버 같은데 뭔가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럭쿵저럭쿵 해서 총을 겨뒀지만 진실한 동료가 된 사실 이 대체로 대머리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라잇 right 나우 잘들어 달링? 어이 만난지 3분도 안됐는데 뭔 달링이야 어? 어? 제로투도 아니고 어? 빨리 찾아 여기서 뭘 말거지마 바빠 지금 오케이? 손전등 켜지마? 이렇게? 키지마? 쉿!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스탑! 뭐가 비생한건데 내려주고요아 머리에 반사되니까 라이트를 켜지 말라고요? 아 그런 이유가 앞쪽 멀리 조명탄 던지면은 어그로 끌수 있다고요? 알키로 불붙이고, 아, 던져. 나이스 샷. <웃음> 여기 맞죠? 발전기를 꺼. 완벽해. 어, 안돼. 온다. 온다. 어떡하지? 온다.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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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됐어요! 뒤에! 뒤에! 안돼! 안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돼! 야잇! 나쁜 사람아! 넌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샷 오마이갓! 여기까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점을 됩니다잘 보셔야 돼요.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한테 처음으로 달링이라고 불러준 머머리씨. 아, 그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픈 순간이야. 집 바로 뒤에. 아, 배선 변환기 접속.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포게임인데, 굉장히 퍼즐게임 같아요. 어렵고. 어어어어 안돼 안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누가 누가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거 진짜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o 어어어 안돼! 무빙으로 싸우라고요? 어차피 저사람들 에임 안좋은데 에임 안좋은데 셋이 뭉쳐있으면 잡을만하다 뭉쳐있으면 잡을만해 진짜로 더 없지? 아! 리볼버 우와! 오마이갓! 리볼버 다 끝났다 이제 보안 잠금장치 해제 됐됐 됐스, 됐스, 됐스. 안돼! 자 가시난 분 에일리언 보고하세요. 안돼! 안돼! 안돼! 야 소리 지르 말마. 여기 에일리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크고요, 등에 호수가 네개 달려 있어요. 저는 겁먹지 않았어요. 졸졸 여러분들 제가 쫄거 같습니까? 제가 한남자라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에? 안 돼. 안 돼. 안 돼. 엘리언 이쪽이야. 그래. 잘하다 엘리언. 그래 그래. 뒤쪽 뒤 뒤. 왼쪽. 왼쪽. 왼쪽. 그래. 빨이 가. 그래 그래. 됐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놈들 같지라고? 통신 제어망. It's an emergency. Don't you realize what's going on? Apollo has the situation in hand. Your registration is almost complete. Forget it. I'll find my own way in. 여기 컴퓨터. 단말기 접속. 출입문 접근. <웃음> 이 바보 펭걸왜 여태 몰라 가지고 이렇지 자. 아, 정말 어? 이 여태 이걸 몰랐네 진짜 어? 이게 항상 정해진 길을 어? 개척을 해야돼요 여기 맞죠? 여러분들 아 옆에 문 열렸다고요? 아이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문이 어디가 어디 열렸죠? 토론소에 베를렌과 연락을 취하세요 어?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눈이 빨간데? 어라라? 오라라오라라 숨어. 네, 너는 날 몰라. 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와, 나와, 나 나와, 나 말로해.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와, 이게 평화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평화다. 아이, 야, 야, 돼, 가만있으면. 이런, 야, 어디 가 있으면 이런. 네. 아이. 아, 이건 안 되겠어. 도망쳐. 여러분들 근데 좀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이제 방종을 해보도록 할게요